안녕하세요, 유준성입니다. 일을 나왔네요. 음흠. 이게 뭐죠 이게? 음 감자탕이네요, 네, 네술 <웃음> 먹고 와서 네 감자탕을 먹고 또 오랜만에 또 육회 비빔밥을 왔네요, 네. 네 오랜만이 아닌가? 음. 보시면은 네 얼마 전에 갑자기 소나기가 왔는데 무슨 태풍급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. 나무도 날라가 버리고 다 날라가서 난리가 나 버렸어요. 지구가 아파요. 지구를 지킵시다. 지구를 지켜츄. 그리고 이제 소갈비를 먹으러 왔네요 네, 지금 또 소갈비 투어로 왔는데 여기가 숙대 네, 숙대 입구 근처예요 그런데 네, 뭐 새로운 곳을 찾아냈는데 네, 굉장히 솜씨가 괜찮았습니다 네. 친절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주들을 다못 먹고 얼른 도망왔습니다 차두고 집에서 왔다갔다 해도 돼야나 오늘 술 먹을거야 <웃음> 이건 뭐죠? 다음날 또 해장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네또 술을 먹었네요 네술좀 <웃음> 그만 먹어야 하는데뭔 약속을 했는지도 까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다시 좋아졌길래 어, 한강에 와가지고 네또 광합성을 오늘은... 했습니다. 보시면 이제 뭐 와사비 버뭐 슈림프 버거라고 네그 이영자님이 와가지고 그 극찬을 했던 데인데 얘기도 예, 괜찮았어요. 더못좀 음, 지금 이제 다시 고향 없어. 땅인 정읍으로 갑니다. 네, 아빠가 생일이에요. 아빠가 올해 7순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네 간소하게 지내는걸로 잠깐 시간 내서 얼른 갔습니다 KTX 빨라요 네 KTX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좌석을 잘못 골라가지고 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타가지고 아주 어지러웠어요 음 똥냄새 똥냄새 역시 고향 땅에 오니까 고양이 냄새가 바로 나네요 시, 씨이 새끼 뭐야 무법자야? 뭐야 이 새끼 완전 커 너무 커. 새끼. <웃음> 네. <웃음> 마당에 제 거미를 발견했는데 여기 있는 모기들 다 뜯어먹어가지고 엄청 커졌더라고요. 하나 엄지 손가락만 했던 것 같아요. 요 서울 있었으면은 진짜 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읍에 가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풀숲에 있는 커피숍도 있는데. 자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기가 막혔을건데 좀 아쉬웠습니다 잠자리가 날아댕겨댕 잠자리 겁나네 가을이네 뭔 소가 여깄어? 소소 음 아빠 생일이니까 이제 그 육사시미를 사러 이렇게 또 한우 파는 가게를 갔는데 소네소 네. 이게 뭐지 소 마네킹이 있어요 근데 옆에 소가 있는데 뭐하러 소 마네킹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<웃음> 사랑하는 아빠의 예. 칠순 축하합니다 풀어 풀어 풀어 예 꺼내봐 선물 어? 꺼내봐 응 그거 써? 찍어 자연스럽게 그냥 정렬을 보고 말고요. 정렬 봐. 자연스럽게 찍고. 예. 네. 아빠랑 또 한우곰탕을 먹으러 갔어요. 네. 아, 생일이니까 한우로 조졌습니다. 아, 뜨거.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. 좀 곤란했어요. 아, 다시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네. 서울 땅으로. k t 스 타워 갑니다 날씨 날씨 비, 온다고 비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얼른 갔어요 목철이 <웃음> 형이 CF 요즘 많이 찍더라고요 어. 나도 빨리 CF 찍어야 하는데 다 빵꾸나가지고 이건 뭐지 이거 뭐 시켰는데 약간 부대찌개 잡탕이 나왔었어요 그리고예 예, 갑자기 또 비가 오더니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예, 또비온 다음날에는 한강에 가야지 또 이렇게 예쁜 구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또 이렇게 구름을 담아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와 가지고 예,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예. 진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더워 죽을 뻔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적응이 안되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후드티 꺼내놔야겠다 지금 다 넣어놨던 옷들을 꺼내야 겠어요 온도차가 심해서 너무 추워요 또 날씨 좋아지니까 또 한강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한강 한강, 한강 한가운데 스타벅스가 생겨서 아 저기 진짜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 옆에도 사람 많죠 스타벅스 아... 주식이나 오늘밤 또더 사놔야겠네요 <웃음> 네, 그래가지고 이제 또친구는이아가지고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태동 먹었습니다 태동제 단골집 아 진짜 근데 어떻게 하죠 제 새끼 살이 살이 쪄가지고저 새끼 어떻게 해야죠 빨, 저 새끼 빨리 살 빼야 하는데 <웃음> 그리고 이기욱이랑 해 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. 네,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여러분, 어쨌든 여러분들 감기랑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다음번에 또 찾아뵐게요. 음흠. 음. 안녕.